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힙 슬라이딩은 잘못된 거예요 왼쪽으로 골반을 밀어내면서 상체의 앵글을 기울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향 타격이 아닌 상향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힙 슬라이딩이에요 체중 이동의 방법 중에 하나죠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힙을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줘라 라는 내용의 레슨을 많이 봤는데 여기는 약간의 부가 설명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단순히 힙을 왼쪽으로 보내준다고 라 동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힙 슬라이딩은 왼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왼쪽의 힙은 회전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왼쪽 사이드, 우리의 왼쪽 어깨, 왼쪽 허리, 왼발, 왼팔은 회전이라는 동작을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왼쪽은 밀리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 슬라이딩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냐 체중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왼쪽의 회전이 절반을 해주는 거고 오른쪽에 힙을 왼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자, 이 동작은 절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왜? 회전이 없이 오른쪽을 밀어내면 왼쪽도 밀리니까요 우리의 왼쪽 허리가 밀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은 이렇게 젖혀져요 젖혀지면 어떻게 돼요? 스위 동작이 나오게 되고 상체는 젖혀지게 되고 체중은 하체가 왼쪽으로 밀리니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상체는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는 역체중 이동이라는 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향 타격이 아닌 상향 타격이 나오겠죠 드라이버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돼요. 대신에 모든 공은 높게 떠서만 갈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리의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공은 뜨기만 하고 뽕샷식으로 컨택이 정확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힙 슬라이딩은 우리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왼쪽 사이드에 회전을 진행을 해주면서 오른쪽을 옆으로 밀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에 뒤꿈치가 우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부분이 우선적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옆부분이 떨어지면서 회전을 해줘야지 내가 체중을 100% 왼쪽에 실어주면서 지금처럼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게 돼요 회전과 체중이동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회전이 없이 단순히 힙을 슬라이딩만 시켜준다면 라 우리는 이렇게 걷어올려 치는 샷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은 똑바로 나갈 수 있어도 뒷땅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방향은 똑바로 나갈 수 있어도 거리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디봇이란 거는 절대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거는 드라이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우리가 힙슬라이딩, 체중 이동, 골반을 왼쪽으로 보내주는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뒤쪽으로 내밀어준다 골반을 왼쪽의 벽에 닿게 해준다라는 동작은 우리의 상체를 이미 기울어진 우리의 상체를 이미 뒤에 있는 우리의 상체를 더욱더 뒤로 가게 만들어서 역체중 이동을 만들어줘서 상향타격, 혹은 뒷땅 혹은 손목으로 임팩트를 만들어주는 동작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동작이에요. 여기서 엉덩이 이렇게 쭉 내밀어주면 상체는 밸런스를 잡기 위해,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하체가 왼쪽으로 가면 상체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하체를 내가 같이 왼쪽으로 보내준다고 라 생각해도 충분히 나가지 못하는데 하체만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주면 우리의 몸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요, 상체는. 이런 상황에서 임팩트는 모든 걷어올리는 샷을 나오겠죠. 드라이버는 상향타격이 맞아요. 적당한 상향타격이 맞아요. 무조건 올려친다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윙은 완만해야 돼요. 하향타격이든 상향타격이든 강하게 들어오면 안 돼요. 하향타격이 너무 깊어도 안 좋은 거고 상향타격이 너무 깊어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의 스윙은 항상 완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공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강하게 찍어치냐 조금 더 올려치냐가 변형되는 것 뿐이지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이 기울어지면서 임팩트를 하면 공은 뜨게 된다그랬죠 상향타격은 하겠지만 회전이 없이 힙에 슬라이딩만 있으면서 지금처럼 공을 치게 되면 공은 높게 뜨면서 약간 슬라이스성 볼이 나면서 지금처럼 거리가 충분히 나지 않아요 왼쪽 사이드에 회전과 힙슬라이딩 같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몸은 세워져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렇게 오른발에 옆부분이 떨어지면서 아까처럼 뒤꿈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된다면 비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되죠 탄도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가게 되고요 공이 무작정 뜨는게 아니라 좀더 앞으로 힘 있게 나가게 돼요 힙 슬라이딩이란 거는 왼쪽 사이드의 슬라이딩 여기서 다운스윙 들어갈 때 왼쪽 골반을 벽에 붙여준다 왼쪽에 벽을 만들어준다 왼쪽 골반을 왼쪽으로 내밀어준다 라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은 우리는 슬라이스를 낼 수밖에 없는 손목으로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공을 끼우면서 거리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힙 슬라이딩은 오른쪽으로 힙 슬라이딩만 진행하면 잘못된 동작이에요 왼쪽 사이드의 회전과 힙의 슬라이딩이 같이 들어가줘야지 우리는 100%의 힙 슬라이딩의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언 찍어치면서 강한 파워로 공을 보내고 싶으시면 힙 슬라이딩은 오른쪽으로 왼쪽 사이드의 회전과 함께 드라이버 공이 위로 붕 뜨는 그런 하늘높이 나가는 볼을 피하고 좀더 강력한 파워로 좀더먼 거리를 좀더 힘있게 앞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힙 슬라이딩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왼쪽 사이드의 회전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은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로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거리를 잡아먹는 잘못된 힙 슬라이딩이 아닌 제대로 된힙 슬라이딩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